여러분 저기 이제 뭐였죠? 어쨌든 나방 번데기였는데 누에나방 종류의 번데기일거예요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한번 제가 하나 가져와서 오아를시켜보겠습니다와 여러분 어이, 괜찮은 나무들이 좀 있네요 와 근데 얼었어요 산이 산이 얼어가지고 좀 나무들이 캐기 어려울 것 같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썩은 나무들이 홍달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집혀온 결과 이렇게 생긴 나무에 많아요 잠만 그럼 캐 보겠습니다 한번 이 나무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아랫동안 틀어덜 어렵게 쐈어야될것 같아요 와 여러분 드디어 남아 하나 뽑았습니다 와 계속 실패하다가 지금 괜찮은 남아 하나 발견해서 뽑았습니다 그럼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드디어 여기도 또 나왔습니다 성충이 여기 보시면 이제 앙컷 성충인데요 이 붉은색 다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옆에 이제 한 마리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친구는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역시 죽었네요 이 친구는 싶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서 이 나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홍달의 선벌레 스컷이 나왔습니다. 와 지금 너무 감동적이에요. 와 진짜. 자 스컷입니다 스컷. 수컷. 지금 한네 마리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잡고 내려가서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빨리 잡는 거에 집중.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유충들이 있습니다. 이건 100% 홍달 유충이에요 100% 홍달이.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또 있고. 아까 제가 보기로는 여기도 밖에 있었어요. 여기 여기다. 어, 여기에도 이렇게 자, 유충들을 이렇게 놔두고 빨리빨리 성충들을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충이 한 마리 또 나왔네요 이제 한번 뽑을게요 과연 홍다리일지 예상일지 아, 홍다리 안컷이너 홍다리 앙컷 이것도 스컷인가? 오, 오 이것도 스컷이에요 와스홍다리한 마리 더 추가 와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크게 범방을 잡은 이제 홍다리에서 한 마리입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와안컷이네요 앙컷 어 뭐야? 톡사네? 홍다리가 그냥 톡 쏴았습니다 톡사도 있네요 와 여러분 지금 새벽 쏘서 도끼로 지금 파고 있어요 여런데야 여러분 지렁이 같이 생긴 게 지금 동면 하고 있었나봐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져 있어요 이런 마리가 그냥 한 번에 나왔네요 여러분 이게 오늘 잡은 성충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톡사들도 있고 넙적도 있고 이제 홍다리 사슴벌레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상상했던 거보다는좀 적게 나왔지만 유충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유충이 진짜 많았고 이게 큼직한 이건 아마 톡사유충 같습니다 제가 볼때이건뭐 이렇게 다양한 유충들이 나와주고 성충들도 나와줬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